12월 16일 저녁 6시부터 23일 오늘 저녁 6시까지 일주일간 일본에서는 28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진도 3 이상의 지진 횟수는 4번이었고 그중 가장 큰 지진 규모는 12월 18일에 발생한 큐슈 슈가나다의 규모 5.4 지진이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특이사항으로는 이틀 전인 12월 21일 수요일 일본 규슈 후쿠오카 지역에서 유황냄새 비슷한 악취가 발생했습니다 을 후쿠오카 외에 사가현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광범위한 규슈 지역에 걸쳐서 악취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후쿠오카시 환경대기 데이터에서는 시내의 이산화황 농도가 0.023ppm으로 평소의 0.001ppm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를 확인을 해보면 후쿠오카 인근의 큐슈 사쿠라지마에서 나온 화산가스가 후쿠오카까지 날아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규슈 사쿠라지마, 스워노세지마, 니시노시마, 학권의 화산 등이 일본에서 계속 폭발 중이며 문제의 심각성은 두달 전부터 시작된 이번 화산 폭발들이 12월 23일 금요일 현재까지 지속이 되면서 과거 동일본 대지진 당시와 같이 석달 정도 계속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을이 지진 데이터를 살펴보면 과거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지진 발생 후에 일본 난카이트로프 지역에 강진 발생이 많았으므로 12월 18일 규슈 슈가나다 지역의 규모 5.4 강진 그리고 최근 와카야마현 남과 북에서의 연속 지진 등에 대하여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초 12월 7일은 1944년에 발생했던 쇼와 도난카의 대지진의 78주년이 되는 날이었고 그 2년 후에 1 9 46년에 거의 같은 규모의 쇼와 난카의 지진도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난카의 지진 관련 이야기들이 전세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왜 최근에 갑자기 전세계 전문가들이 난가의 지진 관련 언급을 많이 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셨다면 12월 7일 7 8전이라는 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쇼와 도난가의 대지진 발생 당시에 과연 어떠한 12월 7일에 전조현상이 없었을까 인데요.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애써 외면하려고 하여서 그렇지 대지진과 화산폭발 전에는 항상 그 전조현상이 있습니다. 1944년 12월 7일 일본 쇼와 노랑카의 대지진 발생 전에 1944년 8월부터 오아세 지방에선 군발지진 활동이 시작이 되었으며 3개월 후인 1944년 11월엔 도곡구 지방 태평양 연안 지역과 간토지방 내륙지역에서 지진활동이 감소하였습니다. 바로 2022년 12월 23일 현재의 모습처럼 도호쿠지역과간토지역의 지진이 감소하면서 이 난카이 트로프지역의 지진이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슈퍼 난카이 대지진은 곧 발생할까요? 을